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모바비 강의 제 5강 도구창 활용하기 3탄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기능들은 모바비 도구창을 활용을 하면서 크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고 나면 엄청 간단하고 편집할 때 아주 쉽게 편리하게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바로 장면 감지 로고 타입 느린 화면 인데요 이세 가지는 크게 잘 활용되진 않아요 가끔씩 활용이 되는데 하지만 그만큼 아주 쉽고 한번 익혀두시면 편집할 때 엄청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기능을 알려드린 다음에 클립 속성을 들어가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는 효과와 오늘은 렌더링까지 하고 모바비 전체적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바비 2021 버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비 2021 버전을 실행을 한 상태에서 미리보기 창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세 번째 줄세개를 하기로 했죠 장면 감지, 로고 타입, 그리고 느린 화면 플러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와 렌더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면 감지를 살펴볼게요 장면 감지 같은 경우에는 자, 영상을 먼저 컷을 한번 해볼게요 컷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은 날리고 여기서 이 클립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진행을 해보면 장면이 이렇게 가다가 확 바뀝니다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끊어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컷 편집을 할때 그럴 때가 있는데 여기 설명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비디오를 분할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클립입니다 샷이 자주 바뀌면 이 설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요 장면 감지를 선택을 해보면 장면 감지 중 창이 나타나면서 저절로 컷 편집을 해줍니다 여기서 장면이 확 바뀌는 부분에 딱컷 편집을 알아서 해줬죠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것도 시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만큼을 하고 싶다 해서 똑같이 장면 감지를 하면 더 세세하게 나타나게 그런 식으로 됩니다 어차피 장면 감지가 되는 것은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초를 조절해도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장면 분할이 많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장면이 확확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컷을 해주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데도 나중에 알아두면 엄청 편리한 기능들입니다. 로고 타입. 로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진행을 하다보면 유튜브 보시면 여기 무슨 자기 이제 채널명이라든지 워터마크처럼 이렇게 무슨 무슨 TV 아니면 편집하는 캡틴 이렇게 자막이라든지 영상이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로고를 넣어주는 겁니다. 로고 추가를 해볼게요. 바탕화면에서 내가 불러오고 싶은 자막을 불러와줍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주,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오버랩 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똑같이 할수 있고요 조절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편리하냐고 하면 되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적인 다른 영상을 불러온다든지 하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오면 이걸 또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바로 이 클립 전체만큼 전체 영상에서 내가 이거 계속 떠있게 하고 싶다 하면 이 클립 길이를 한 번에 맞춰줍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영상도 또 다른 걸 불러와 볼게요. 자 이미 대로 아무거나 하나 불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고 타입에서 로고 추가해서 영상을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이 클립 길이를 맞춰 주면서 영상은 내가 여기서 나타내게끔 뭐 게임 영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흔히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나레이션을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들 있죠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번거롭게 막 늘리고 아주가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느린 화면 세 번째 느린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게 1배속입니다 1배속 빠르게 하는 속도를 반대로 그냥 느리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느린 화면을 리버스 요렇게 내가 50%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영상이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죠 원래는 이 영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린 화면을 요렇게 완전하면 이 클립이 늘어지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면서 엄청 천천히 뚝뚝 끊기면서 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싶을 때이 부분을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카펜지을 해서 이 부분만 삽입을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도구창은 이게 끝입니다. 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클립 속성을 설명해드린 적 있는데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혹은 전체적인 클립 이었을 때 상관없고요 그러면 은 적용된 효과 보시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일반에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속도는 아까 느린 화면과 반대로 이거는 짧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죠 이렇게 화면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클립 속성도 있고요 페이드 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영상이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없어졌다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들 1.5초 뒤부터 그러면 페이드 아웃도 설정을 해 보면요 똑같이 1.5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1.5초 뒤에 나타났다가 1.5초 뒤에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효과 그 다음 장면을 넘어갈 때 오버랩 되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것도 길이도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 천천히 느리게 하고 싶다 이러면 4.5초 뒤에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클립 길이에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짧은데 영상을 4.5초 를 해버리니까 나타나다 말죠 이렇게 긴 영상 같은 경우에 해 볼게요 똑같이 한 3초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초 동안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3초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고 페이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초에 걸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 정도에서 서서히 없어지죠 이게 바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영상을 좀 퀄리티 있게 멋있게 감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인 강의는 다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렌더링을 해야 되겠죠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 보시면 내보내기 보이시죠 내보내기 여기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비디오에 저장이 나타납니다 여기 제목이 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내가 원하는 이름을 마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장 위치도 이렇게 해서 찾아보기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저장 위치 저장하시면 되고요 품질, 좋음 해상도 이렇게 해서 웬만한 건 크게 손 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손 대지 않으시고 mp4 그냥 이대로 추천하시면 됩니다 고급 기능 들어가 보시면 비디오 코덱 h264 고요 해상도도 1 9 2 0 1 0 8 0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속도는 뭐 한2 9 9 7서3 0 프레임 해도 됩니다 비트 전송률도 요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품질도 좋은 바꾸셔도 되고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도 44100이나 48000을 추천드립니다 요두 개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확인 그리고 시작하면 이렇게 렌더링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파일의 저장 위치 여기 보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고 출력 폴더 열기 하면 이렇게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재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구창 활용하기 제3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알려드린 기능 3가지는 아주 쉽지만 크게 잘 활용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알아두면 편집할 때 아주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멋진 장면 감성적인 장면을 활용하셔서 영상에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까지 렌더링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복잡한 거 없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렌더링을 할줄 알아야 우리가 만든 영상들을 이때까지 강의를 총 조합을 해서 영상을 내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바비 전체적인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모바비 기능들 중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능들 조금씩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